안녕하세요. 케군입니다 재회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재회를 할때 연락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 무조건 연락을 안 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재회를 하실 때요, 내가 상대방을 밀어낸 경우고, 내가 상대방을 보고 싶어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좀 보고 싶어졌다 이런 경우라면 굳이 연락을 안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 연락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재회를 원하는 분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 이 개념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회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상대방이 나를 더 밀어내기 때문이에요. 재회를 원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내가 매달리지만 상대방이 자꾸 나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헤어지기로 한 이후에 내가 마음이 떠나서 상대방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문득 상대방이 그리워질 수도 있죠. 이두 가지 경우 모두 무조건 연락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마음이 떠나서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던 중이라면 상대방은 나한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나한테 연락을 해왔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라면 그냥 연락을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에겐 연락을 안 하는 방법을 계속 유지하셔야겠죠 상대방이 나를 밀어내고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나는 보고 싶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한다는 말은 결국 상대방은 지금 내가 마음속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찌됐건 나와의 관계는 정리가 됐고 마음은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연락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보채서 연락을 하거나 물어보고 싶거나 안부를 묻거나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나에게 약간은 이제 궁금하기도 하던 타이밍이었고 마음이 살짝 기울려고 하던 그런 순간인데 먼저 연락이 와버리니까 예전처럼 다시 밀어내려고 하게 되거든요 이건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되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남이 시키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만나고 싶은 내 상대는요 아직 나를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정확한 의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 자꾸 독촉을 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면 그게 압박을 받는 것 같아서 오히려 나를 향해 약간 오던 마음이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상처받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심리가 있는 게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회를 원하는 분들은 요 마음속으로 이번이 진짜 마지막 연락이야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연락을 하시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 안에는요 분명히 이번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연락을 하면 상대방은요 내 연락을 안 받고 피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상대가 연락 안 받는 행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죠. 아안 받는구나 이젠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연락을 안 받은 것 자체가 또 상처가 돼요. 마지막이라고 노력했던 그 간절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한거 조금 더 처절하게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 또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요 계속 진행 중인 이야기가 될 거고요 내가 연락을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나는 상대방에게 더 연연하게 돼요. 전화를 안 받고 내 연락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만 통화를 해보자, 한 번만 연락이라도 해보자. 그러면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연연하게 되고요. 상대가 내 연락을 받거나 대화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오면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을 돌릴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락을 먼저 한다는 건 지지부진하게 나만 점점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는요, 지금 당장 치유가 안될 뿐더러 나는 앞으로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돼도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연락을 안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상대가 결정을 내리는데 방해가 돼요. 상대가 아직까지 나에게 연락을 한 번도 해온 적이 없어요. 나를 잊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상대가 아직 자기 마음에 대한 결정을 못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연락을 안 하면 그렇게 나를 상기시키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영영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불안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상대는요 나를 여자로 아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연락을 해올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100% 재회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배제를 할게요 다만 상대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경우라면 내 입장에서는 상대가 나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상대 입장에서는요 나와 이미 사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 싫어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는 부정적인 것들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부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자기가 알아서 긍정적인 상태로 돌려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우리 긍정적이잖아, 우리 긍정적이잖아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정말 긍정적인 걸까? 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상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말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돼요 상대는요 지금 나처럼 빠른 결정을 내릴 생각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연락을 하게 되면 되게 간절하구나 네가 지금 나를 몹시 그리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내릴 결정도 천천히 해도 되겠네 라는 무의식 중에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놔뒀으면 그냥 놔뒀으면 열흘만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을 내가 연락하고 노력해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다 보니까 열흘이 100일 동안 가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더 여유롭게 자기 마음을 놓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나만 또 힘들어지겠죠. 또 그러니까 더 연락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상대는 더 늦게 결정을 내려도 된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상대방의 결정을 자꾸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 이유는 내 값어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여성분들이 잘 아는 한정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정판 립스틱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죠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기쁘겠지만 아직 구매를 못한 사람들은 불안하고 갖고 싶은 욕구가 커질 거예요 다 팔려버리면 구매하려고 해도 구매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완판이 됐어요 그러면 구매를 못한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그 제품을 구매할 노력을 하게 되죠. 그 웃돈을 주고도 못산 사람들은요. 이 제품이 온고잉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온고잉 되면 정말 꼭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정말 온고잉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근데 그때는요. 막상 서둘러서 구매할 생각이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살까? 내일 사지 뭐. 에이, 내일 못 사면 모레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결국 이렇게 미루다가 다른 새로운 한정판이 나타나면 내가 예전에 온고잉 되면 사겠다고 했던 그 다짐은 없어지고요. 새로운 제품에 관심이 쏠리면서 온고잉 된 제품에 대한 기억은 점점 사그라들겠죠. 여러분들이 연락을 안 하는 거는 요 여러분이 한정판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요 여러분 스스로가 온고잉 제품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네가 연락하면 나는 네가 언제든지 만나고 싶어하면 항상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자야 라고 자기 스스로 값어치를 상대방에게 낮게 만들어 놓는 거죠 한정판처럼 요 남자에게 나도 요 조금은 조급하게 달려들어야 되는 조급하게 결정을 내려서그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기다림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남자에게 언제까지나 너를 기다릴 거고 언제라도 돌아오면 돼 이런 마음을 심어줄 필요는 없죠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나도 분명 너한테서 마음을 접을 거야 어떤 기간이 지났을 때 나는 너를 싫어할 수도 있어 이런 불안감을 조금은 남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이유는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제외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회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재회를 원하는 건 나지만 그 재회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상대예요. 내가 원해도 상대는 원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연락을 하면 상대가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어 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는 큰 오류거든요. 반대로 내가 연락을 안 해도 상대가 돌아오려면 어떻게 든지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나중에 저에게 연락을 안 해오면 어떡하죠? 라는 걱정은요 사실 좀 무의미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을 안 해온다면 그건 어차피 나를 다시 만날 생각이 없는 걸 거고요 만약에 내가 노력을 엄청나게 해서 상대방이 나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건 결국엔 상대방의 마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나를 다시 만난 거니까 언젠가 쉽게 나를 또 떠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상대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연락을 하든 연락을 하지 않든 상대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것에 의해서 재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이유는요 내가 연락을 해서 재회가 성사되더라도 그렇게 한 재회는요 다시 헤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을 확실히 내지 못한 상태인데 나는 재회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와 반대되는 결정을 할까봐 조바심이 나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 부추기면 그래도 긍정적인 대답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연락을 하게 되실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남자가 마음이 약해져서 재회를 하시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재회를 하게 되면요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이별하게 돼요 분명히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시면서 했던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 와달라고 사정하면서 매달리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계속 더 잘할 테니까 지켜봐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그런 조건으로 그 사람과 재회를 하셨을 거라고요 그에 응하는 남자 마음속에는요 그래, 속눈셈치고 한번 해보자. 그래,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만나는 볼게. 다만 네가 잘한다고 했으니까 난 언제든지 너한테서 떠나도 상관없는 거지. 내가 어느 순간에 너한테서 떠나도 그건 네 잘못이라고 내가 이야기해도 넌할 말이 없는 거잖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처음에 재회를 시작한 나는요 어, 감격스럽고 기쁠 거예요 그래서 잘해보려고 막 애를 쓸 거예요 근데 남자는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냉담한 반응을 나한테 보이게 돼요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냉담한 반응을 처음에는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데 남자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면 쓸수록 나는 더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게 내 안에 누적되게 될 거고요 결국 상대방에게 그런 것들을 표하게 될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그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처럼 네가 노력한다음에난 아직 너한테 마음이 다 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참다 참다 못한 내 마음은요 다시 상대방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난 너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결국 이별을 선언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정확한 결정을 내려서 나에게 다가온 게 아니라 내가 부탁을 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만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를 하면서도 나는 국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별을 또 당하게 되더라도 나는 이제 그를 원망할 수가 없게 되겠죠 상담해 오시는 분들 중에 어, 화해하고 그 제외하고 구분을 못해서 조언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화해하는 것과 제외하는 것을 잘 구분짓지 못하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화해를 하는 경우라면 연락은 꼭 해야 되죠 하지만 제외를 하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연락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화해는 요 일정 시점 내에 연락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재회는요 일정 시간 안에 연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돼요. 내가 지금 상대를 되게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지금 화해를 해야 될 상황인 건지 재회를 해야 될 상황인 건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재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면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회는 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오해 없이 실수 없이 원하시는 것들을 꼭 이뤄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